아, 이뿌이 가! 이이이 처음이야, 이거 들어가는 거? 네, 저 처음이에요. 아, 아다데지 돼? 흥하시고 있자고? 뭐, 집문서. 집문서? 아, <captive zombie 정도로>, 어, 지갑 땡큐, 아리야 아, 1년 만에 왔는데, 작년보다, 나는, 나는 작년보다 좀 멀추운 것 같아요. 작년에 2월 초에 왔었나? 아마 그럴 거예요. 예, 네, 좀 있으면은 다 같이 저 바다로 들어갑니다. 우리바로 시작. <목소리도> 아동가 제자리에서 런닝 컬트십이다 여기서 내가 10초 00. <웃음> 이렇게, 그 기긴 사람 한번더한 겁니다, 알겠죠? <놀람> 양심 껏 타기, 가위바위보! 아. 빨리 지진 짜로 없어? 가위바위보! 위바위보 가위바위보! 위바위 가위바위보! 위바위보위바위가위바위 가위바위보! 위바위보위바위보위바위보위바위 가위바위보! 哇好厲害 好 깜짝이